걔는 유튜브 들어가서 찍어간대. 어, 맛집으로 소개한다고? 어, 어. 진해네서또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유튜브 찍으면 돈을 주, 주느냐? 근데 광고를 내냐? 그랬네. 그게 아니고. 진네가 그냥 와서 찍어가지고 진네돈 벌어먹으라고. 이게 그래 찍어갔는 유튜브. 아니면 뭐 걔네가 큰 업체가 아니면 은뭐 따로 뭐 섭외비나 이런 건 주지 않겠지. 원래 방송국이나 이런 데 식당 가서 찍으면 그 섭외비를 줘야 되거든. 유튜버들은 이제 그 개인이 솔직히 그냥 혼자 맛있다고 어, 맛있다 이러면서 그냥 찍는 거라서 그 돈을 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 대신에 그 홍보수단이 될수 있게끔 오히려 출연을 같이 하는 거야 사장님이 그러면 뭐 사장님이 고뭐 갑자기 이래 유튜버들이 그럼 홍보시간 제가 10초 드릴게요 이러면 그때 막 홍보하는 거야 인기 유튜버면은 광고 돼 그거 충분히 엄청 되지. 인기 유튜버한테는 광고가 들어와. 보니까. 걔네는 공짜로 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돈 받고 해주는 것도 많고 이제는. 음. 유튜버 100만 구독 유튜브 하면 이제 영향력이 엄청난 거 엄청나게 돈 번데 그 사람은? 1년에 몇 억씩 번대잖아.